안녕하세요 아티스트 핑리그 전주에 살고 있는 경영학과 일리학원 양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 지금은 아이고 수업을 끝내고 이번 주에 곡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잠깐 동아리방에 가서 노래 연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좀 틀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 5층이네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틀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됐다 전송하드려요 아 맞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제 학교 동아리방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입니다 뭐 어, 진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아니고요 <웃음> 저는 지금 학교 영어회화 수업이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고 잠깐 인터넷에 뒤지고 있어서 이거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한번 골라보고 오늘 리이 이거를 결정해서 리스트 한번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북대학교인데 굉장히 어, 다양한 동아리방이 모여있는 학생회관이고요. 보통 밖에서는 춤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뭔가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청춘이죠. 하하 <웃음> 네. 여기 보시면은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갑자기 영어회할 수업을 가야 될것 같아서 노래 하나만 부르고 에이 yeah, 예두수 yeah. yeah, yeah. When you done done mean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 so hot that I melted. I f e t right to h 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d o d d o d o d o d Sorry. My turn. Yeah, basically,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 lot of opinions, a lot of discussions happening in this class. Some of the part. Of <laughs> no questions? o <coughs> uh, o d y o u good? Yeah. You have a nice break? <coughs> sure. <Yeah>. Actually, <laughs> there's something that I wanted to talk to. Woo! I'm just hoping. Thank you. Maybe, maybe, maybe a little 영어회화가 끝나고 다시 또 동아리방에 가고 있습니다 It was nice to meet the new people 어? 저는 다시 학교 동아리방에 왔는데요 그 제가 마아막한합수몇개 연습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Tell me something, boy t Try to feel that boy And I rise up, I rise like a day I rise up, and I rise as I'm afraid I rise up Define w a r s within our b e i n before w i l l be wise to smile from their cheeks Make us tickle less So leave me now. My story I told Before the morning sun Where life was slowly Once I was t e a y i n g so I couldn't find it out I hope this is my face That you be mine That for me It is no Never mind For the time t h dream, my p r e n My parents, t h e i r e taking up my car. I o everything. Wait a m i m u t e let me take it down. Wait a m i m u t e take it d o h Yeah, I know it's hard to.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y o u feeling j e o u not my lover. <laughs> oh, yeah yeah. No, yeah, yeah, yeah, yeah, yeah. Find out what w e v a b e e 근데 원래 합송을막 부르고 나왔네요. 근데 띠에 따라기. 근데 결국은 한국 노래 하나도 안 부르고 나왔. 아무튼 저는 지금 시간이 돼서 그 마케팅을 제가 전공을 하는데 마케팅 학회에서 지금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서. 회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좀 부탁이 없습니다. K-pop! 러브에서 한 번에.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금 지금.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합니다.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요 어, 그렇더라도 청중이 발표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아니더라고요. 과연 이내 발표를 들으면 무슨 느낌을 받을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하셨어야되는거 아닌가. 자 마케팅 학회 뭐, 뭐, 뭐, 뭐, 뭐, 방금 뭐 거예요? 끝났는데 어, 뭐, 와저 <웃음> 이번 주 토요일날 꼭 보길, 보길 아, 바라요 나와 있어 나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그런 구독 팔로우. 말... 아 잠깐.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데.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이고 투표 해주세요. 응. 와, 대박이다. 안녕. <웃음>